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표를 함부로 카운팅하려는 자들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놔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카운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스탈린을 닮았거나 스탈린과 사상이 닮았거나 스탈린과 유사해 보이는 누군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미국의 개표 결과가 뒤바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사이에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200만 명에 이르는 공산당원의 명부가 실제로 유출이 돼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의 이유 때문에 발칵 뒤집히고 영국과 서방세계, 미국, 호주 이런 것도 완전히 발칵 뒤집혀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의해서 상하이의 서버에서 추출한 것인데 200만 명에 육박하는 공산당원의 명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 7천 군데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부 이런 현황까지도 완전히 망나된 자료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들의 활동하고 있는 200만 명의한명한 한 명의 생년월일 민족 구분 그 다음에 신분증의 번호 이런 것이 전부 다 분류가 되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 전역을 망라에서 침투해 있습니다 미국의 전개 언론 미디어 학계 대학가 폼페어도 최근에 대학가를 돌면서 이 미국 대학에 중국이 얼마나 깊이 암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계, 재계, 금융계 이 공산당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에는 모두 다이 공산당원들의 우리로 얘기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암약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죠. 공산당의 충성을 맹세한 자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국을 이기겠다는 중국의 오랜 작전, 긴 세월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모든 일을 해왔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넘어가느냐, 미국이 정말 쓰러지느냐, 마느냐의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봐야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외세의 개입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의 발동 가능성, 이런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 2018년 9월 12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 그 행정명령은 외세의 개입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만약 그렇게 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연방군을 동원해서 여러 초법적인 행위들을 국가 수반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강력한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서명이 됐고 트럼프는 그 법안의 활용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줄 핵심적 키는 이도미니언 전자개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미니언 전작의 표기가 포렌식 검사 결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미시건주 벤슨 장관이 요구를 법원에 해가지고 법원이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사실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았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11일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는데 이 알세나이버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침내 이것이 14일자로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포렌식 결과로 68%인 1만 667건이 표, 1만 667건이 오류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주요 내용 속에서 의도적으로 오류가 나도록, 68%가 오류가 나도록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개표기에서 이 오류의 비율이 68%인데 이 오류가 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기명이 되지 않는 표가 있어요 바이든에게 기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표도 바이든의 표로 바꿔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류된 표도 바이든에게 기표를 해가지고 카운팅을 해버립니다 만능입니다 만능 이 68%가 그런 오류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해외 원격 조정 해외에 있는 서버 여러분 독일의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바로 그런 해외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말 그대로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램화된 개표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그마치 미국 전역 30개 주에서 이것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의 경우에는 47개의 카운티에서 미시간한 주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주에서 이도미넌 개표기가 사용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로 인해서 트럼프 표에 270만 표가 삭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하나만 하더라도 20여만 표가 바이든 표로 옮겨간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외 주들에서 43만 표가 바이든 표로 옮겨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도미니언이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는지 하는 것이 CNN의 방송에, 개표 방송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트럼프 표가 갑자기 이렇게 10만 표가 줄어듭니다 근데 10만 표가 줄어드는데 이 정도의 표였던 바이든의 표가 갑자기 여기서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늘어납니다 이게 증거로 잡혔어요 이게 증거로 이런 것들까지도 조 바이든은 12월 14일자로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개의 주요 경합주의 선거인단의 투표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 선거인단은 전원이 바이든과 해리스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바이든은 당선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경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화당도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공화당도 트럼프와 펜스에게 표를 던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주장한 것일 뿐 아직은 바이든을 선거인단의 표를 획득한 것이라고 이것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상 1월 6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1월 6일에 상하원의 합동회의에서 형식적이나마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종합해서 사실 정상적이었다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다시 절차적으로 이것을 승인하는 표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단을 공화당도 냈고 민주당도 냈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인정 문제가 당연히 이견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원에서는 투표로 바이든이 당선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투표로 대결을 하게 되죠. 표대결을 하게 됩니다. 연방상하원에서. 그래서 당연히 상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죠. 선거인단의 인정은 부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원하원에 표대결을 하게 되는데 수정헌법 12조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정하고 있고 공화당이 소수의석이긴 하지만 하원의 경우는 각 주별로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50여 개의 주 중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민주당보다 의석은 적지만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가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마다 선거인단을 한 명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트럼프를 공화당 대통령으로 뽑게 될 것입니다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원에서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큰 의미는 없겠, 없겠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거는 이제 1월 5일자로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48석 공화당은 50석인데 두석을 두고 지금 다투게 되는데 결국은 한석만 더 공화당이 가져오더라도 어차피 상원은 다수석을 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정입니다 수정헌법 제20조 에서는요, 취임식 날짜인 1월 20일까지 대통령 선출에 실패할 경우에 하원 의장, 자, 이게 좀 난감한데요. 펠로시라는 그 여자가 하원 의장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선거가 이번에 끝났기 때문에 하원 이 구성이 미비된 관계로 인해서 하원 의장의 선출이 지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상원 임시의장인 척크 그레슬리라고 하는 공화당의 아이오아주의 상원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상황이 알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미니언 개표기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개입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법률팀은 이 부분의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지금 명확하게 쌓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세가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그 증거가 확보가 되게 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2018년 9월 12일자로 서명을 한 행정명령권이 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명령 제8조에 따르면 외세가 외부의 세력이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하거나 선거 과정 또는 선거 기구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훼손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자 그런 증거들이 도미니언 기기, 거대 언론, 거대 기술 기업 이런 것 등등이 선거에 개입해서 국가 안보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법치를 파괴한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밝혀내느냐 이것이 지금 관건인데 이게 만약 되게 되면 행정명령 8조를 적용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연방군에 투입이 가능하고 이런 기술기업들의 거대 언론들의 이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를 밝혀내게 되면 모든 자산을 압류하고 이들이 의심스러운 이들에 대해서 체포해서 이들에게 취조, 수사, 신문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계까지 만약 간다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상황이 정리가 되겠지만 나름대로 또 극심한 어떤 반대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 또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은 중국과 치열한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고려할 국가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양손에 이런 것들을 다 쥐고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표를 찍는 자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다 표를 세는 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근데 그 표를 세는 자들이 외세의 개입, 표를 세는 자들이 불순한 세력, 표를 세는 자들이 중국 공산당 만약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바꾸려고까지 시도한 이런 정황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물론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촬영상 여러분들은 행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밝혀진다면 미국은 총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침략을 당한 겁니다 국가적인 대위기고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유 세계 전체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자유 세계 전체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1 5 선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 있으실 겁니다 이게 어디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없겠느냐 이게 전 세계 전체에 2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퍼져서 전 세계의 대학에 침투해 있어서 그 학생들이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고 공산당을 위해서 자료를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중국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키우겠다는 그런 야심에 일조하고 있는 그 인원이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세계와 그리고 공산세계의 거대한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트럼프가 가장 확고하게 이 일을 수행해 줄 적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돼서 트럼프 가 승기를 잡고 그리고 정말이지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진다는 거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이 이기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눈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의가 의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표를 함부로 카운팅하려는 자들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놔두선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